안녕하세요 동파랑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주택시장도 주식투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졌죠 그런데 올해 2023년에는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던 단지가 바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시다시피 당군 이래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일컬어졌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몇년 동안 질질 끌었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자대 값은 오르고 분양시장은 얼어붙고 해서 수억씩 손해를 보았는데 어쨌든 지난해 12월 달에 청약진행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완판이 되었는데 문제는 계약만 완판되었지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청약은 100% 되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당 계약이라고 하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0%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엄청난 쇼크죠. 왜냐하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비하면 주택 시장의 상징성을 비하면 엄청난 쇼크인 거죠. 1,400세대 주로 소형평수가 많겠죠 1,400세대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된 주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동산 정책이 완전 천지개벽을 했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무엇이라고 요약을 드렸습니까? 돈이 있는, 즉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시장은 좋아졌다는 라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돈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정책을 풀어도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왜 이자는 비싸고 대출 한도를 다 풀어줬다 하더라도 그 이자는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자 걱정 없는 분들은 혜택이 되어도 돈이 없는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그림의 떡이다라는 거죠 자,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지난 연말부터 조심, 조심스럽게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주택시장이 바뀌고 있다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시장이 조금씩 저점, 그러니까 지난해 많이 빠졌는데 가격이 그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입지, 물론 뭐 입지는 주택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택시장이 좋을 때는 입지를 따지지 않죠. 서로 앞다투어 마치 지금 못 사면 집을 평생 못살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입지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이 나쁠 때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리고 지난해 천지개벽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뒤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다져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70%도 되지 않더라 계약률이 1400세대가 계약되지 않았다 쇼크다 이 이야기를 곁들여 드리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면 반대로 최근 최근에 또 분양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헤리티지 자이 LG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이미지 그림 보면 지도 그림입니다 지도 그림에 보면 위에 동그라미 도착이라는 그림이죠 저 지역이 바로 G에서 건설에서 짓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어떻게 됐냐 하면요. 청약 경쟁률이 평균 54대1입니다. 자, 요즘같이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경쟁률이 54대1. 54대1. 엄청나죠? 자, 지도상 저 그림에서 아래쪽에 제가 별표 해놨죠. 별표 해놓은 곳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지 좋죠. 둔촌동역 5선, 그다음에 뭐 둔촌 오륜역또 중앙보훈병원역. 무려 전철역을 3개를 끼고 있는 아주 또 대형 단지 좋죠. 자, 반면 헤리티지 자이는 저 위쪽에 동그라미 표시. 헤리티지 자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비해서는 교통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길동역 주변에 있죠. 아무래도 역은 조금 떨어졌지만 자 그런데 지도상에서 보면 아주 비슷한 이웃동네죠. 이웃동네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비해서 분양가가 무려 4억은 차이가 납니다 4억은 예컨대 5 9평방메다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7억 7천 5백만원이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그것보다 4억은 정도 더 비쌌다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입지가 조금 더 좋아 보여도 입지가 과연 그 가격에 걸맞나 라는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올림픽, 포, 올림픽 포레오는 지금 위에 있는 저 아파트 최근에 분양한 저 아파트보다는 4억은 비싸다. 같은 평형이 5 9평방미터 분양가 기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확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포레온은 입지는 헤리티지자이보다는 좋지만 가격은 너무 비싸다. 반대로 헤리티지자이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비해서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훨씬 싸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싸다. 그래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완판이 되었지만, 헤리티지 자이도 정당 계약하겠죠? 제 생각에는 100% 다사인합니다 그죠? 100% 다 싸인하겠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냐 하면, 아파트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좋으면 대기 수요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대기 수요가 있다 자 그래서 헤리티지자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싸졌고 입지 조건과 분양 가격이 괜찮으면 확 달라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꼭 분양 시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지난해 주택 정책이 확 뒤집어지고 또그 전에 특히 다주택자 관련해서, 다주택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완화됐죠. 자,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지금 못 파는 것이 잘안 팔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는 있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집을 더 사지 뭐 이제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엄청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집을 오히려 삽니다 다주택자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한번 보시면 어, 지난해 2022년 1월에서 12월 집합건물 다 소유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얼마나 늘려가고 있냐 아니면 줄여 가고 있냐 이 지수인데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가을 그죠? 봄 지나면서 가을 겨울로 오면서 계속 다 소유 지수는 크게 높아집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정책이 확 뒤집어졌고, 그전에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다주택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기존 주택도... 조금씩 산다. 왜?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현금 부자들이 다 주택자들에게 많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보면 아직도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엄청 대기하고 있다. 입지가 좋고 가격만 좋으면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54대 1을 완판 기록한 거다. 반대로 입지가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계약하지 않는다. 둔총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은 서서히 집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미,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축, 구축들을 사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이 자료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떨어집니다. 예금금리도 떨어졌다. 그죠? 떨어지고 있다.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우리가 뉴스에서 발표되는 기준금리랑은 다릅니다. 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다른데, 기준금리를 도매, 도매 가격, 도매금리라고 하면 시중금리는 말 그대로 소매금리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데, 왜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까? 지금 그림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래서 국내 4대 은행 대출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대출금리의 상단과 그 다음에 하단이 떨어졌는데, 저 자료는 빨간색이 최근 1월 13일 기준 대출금리 자료입니다. 상단과 하단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조금 미미미미하지만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지난해까지 계속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 다 금리가 다 올랐죠. 한마디로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주택 가격에 크게 하락하는 영향을 주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는 시중금리는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보합 수준으로 행복 개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채권시장. 예금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유, 즉 은행들이 더 이상 예금으로 자금을 유치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회사채들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회사채를 통해서 금융채를 통해서 은행들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예금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된다. 예금 이제 적게 봐도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은행은 장사라서 대출금리를 잘안 내리려고 하다가 정부가 또 국민들이 호되게, 호되게 욕을 하니까 질끔질끔 낮추기는 합니다. 그것은 참 아쉽기는 하죠. 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지난해 주식뿐만 아니라 집값, 주택시장을 크게 짓눌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닥은 다지고 있다 완전히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닥은 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물량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주택 물량도 많습니다 수도권까지 다 보면 그래서 어떤 지역 할것 없이 다 좋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잘 골라야 된다 아까 우리가 54대 1을 기록했던 그자이아파트처럼 입지와 가격을 잘 따져가면서 잘 골라야 하는데 이것은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구축, 지금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다. 아까 우리 다주택 자 보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다양한 관심, 조금 발품을 팔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바닥에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입지나 이런 것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조금 버틸 수 있겠다, 버텨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런 판단을 해 보시라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경매 시장이 굉장히 바로 밑입니다, 경매 시장.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 최근 몇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및 낙찰율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경매에 나오면 일단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감정가 대비 실제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낙찰이 되었다 하는 그 낙찰가율을 뜻하고 두 번째 낙찰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1차, 2차, 3차 계속 20%씩 하락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낙찰률, 처음에 경매 1회에 낙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낙찰가율은 지난해 제일 오른쪽에 94점, 제일 오른쪽 위에 그래프 보면 94.1% 되어 있잖아요. 이 93.1%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평균입니다. 지난해 평균 94.1%니까. 감정가 대비 94.1% 어, 많이 안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평균이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하반기로 내려올수록, 뒤로 내려올수록, 그죠? 2022년 가을, 겨울로 올수록 낙찰가율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정가,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한 가격으로 경매 시장에 넘어올 때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난해 감정가는 아주 주택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감정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당연히 떨어지고 낙찰이 안 되죠 그런데 밑에 보면 낙찰률은 31% 그러니까 1대에 유찰되는 확률은 70% 아파트 3개 중에 7개는 유찰되더라 이게 평균이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에는 1회에 낙찰되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자, 최근 이 경매 시장에 물건 나온 거 하나, 뉴스 나온 거 볼게요. 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용 면적 5 9평방메터가 아파트가 나왔어요. 감정가 10억 4천만 원. 감정가 10억 4천만 원에 나왔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경매 시장에 나오니까 나름 높은 가격대에 감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세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세번 유찰되고, 결과적으로 약 6억 4천만 원 정도에 매각되었는데, 낙찰가율이 얼마냐? 61%. 61%. 그 다음에, 상도동,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59평방미터 아파트 역시, 지난해 10월 달에 감정가 15억 원에 처음 경매가 나왔는데, 두 차례 육탈되고,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에 감정가의 64%,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64%인 9억 6천만 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또다시 낙응찰자를 찾지 못했다. 3차로 갔다는 건데요. 자, 3차로 가면 다시 9억 6천만 원에서 20%가 빠지죠. 자, 그런데 이 단지의 지금 매매 효과가 현재 최저 12억 원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경매 시장에는 해당 단지의 재조 효과보다 재조 효과보다 더싼 가격으로도 낙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낙찰이 안 되고 있다. 자, 이게 경매 시장의 지금 현황인데 자, 이것은 지난 해 주택 가격 폭락. 자, 그것이 지금 경매 시장의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고 자, 여기서 이 자료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게 바로 낙찰률입니다. 지난해 평균 31% 1회에, 1회에 전부 다 70% 유찰됐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평균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거의 뭐 1회에 낙찰되지 않고 2회에도 낙찰되지 않고 대충, 대체로 뭐 3, 3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매 시장도 지금 경매꾼들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지난해 어쨌든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경매가 계속 나오는 물건들은, 예, 근데 지난해 가격이 크게 빠졌던 때에 이제 감정이 되면 그것이 언제 나온다고요? 6개월 내지 1년 뒤에 나오니까 올해 여름 이후부터, 여름 이후부터 경매 시장에 나옵니다.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아직도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좋으면 내집 마련할 대기 수요들이 엄청 많네. 그리고 주택 시장이 정책이 확 천지 개벽되면서 특히 돈 있는 분들,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사고 있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바닥이 낮아지고 있네. 중요한 것은 입지가 중요하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올 여름 이후에 경매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 뜨거워질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2차 유찰되고 3차로 간 가격, 그 가격이 올 하반기 여름 이후 경매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살수 있을까요? 못 사죠. 우리가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 이하로, 이하로는 낙찰될 수 없다라는 뜻이지 실제 경매자들이 여러 명 달려들면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시장도 내집 마련 또 투자 목적으로 가지신 분들은 경매시장도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2회차 3회차에서 유찰될 수 있는 것들을 잘 그것을 골라서 살수 있다면 여름 이후에 가격보다 오히려 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여름 이후 가격이 3회차 유찰되는 가격으로 사지지 않으니까 또 경매권도에 달려져서 그 가격 이상으로 산다면 오히려 지금 유심히 보고 잘 살펴봐서 신중하게 판단할 때좀 건질 수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난 연말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대출 자금 때문에 이자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내 아파트의 입지 조건, 가격 조건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의 주관적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괜찮다 싶을 때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내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다 계속 빠진다고 해서 뒷짐 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앞서 lg 자이 확 달려드는 것처럼 입지를 잘 따지고 가격을 잘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자, 모든 가격은 현재가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주식이든 주택이든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미래 가치를 덮어버려요. 그죠? 나중에 이 가격 이상으로 다 오를 종목인데 집도 마찬가지. 현재 가치,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으면 그냥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때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